니 거래 엄마표 영어 동화책 만들대로 오늘도 쉽고 재밌는 영어 동화책 소개시간인데요 오늘은 과연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한번 가보실까요? 따라 When I was five 우리 모두에게는 지난 날이 있고 과거가 있는데요 When I was five 는 바로 여섯 살된 아이가 지금 다섯 살 때를 회상합니다 아, 아이에게는 그 1년이 가장 긴 시간이었을까요? 네,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자 어떤 책인지 한번 가보실까요? When I was five author, h o w a r d When I was five or both. When I was five, this was my favorite c o n d kind o f car. This was my Favorite kind of dinosaur, t r a n o s a u r This was my favorite secret hiding place, and this is my. Of dog named Peggy, a brother who used bad words and b u n k b e a s my favorite kind of bed when I was five. I'm six and I wanted to be a major league baseball player and a deep sea diver I'm six. This is my favorite kind of car this is my favorite kind of dinosaur Tyrannosaurus Rex This is my second best hiding place. My favorite one is a secret. And this is my best friend, Mark. t h i n g never change. 어떤 것은 결코 변하지 않죠. 우리 아이들의 우정을 이야기한 것이네요, 결국은. <웃음> 마크와 가장 친한 친구라고. 예, 다른 것은 다 변해도 아직도 마크는 어쩌면 영원한 인생의 친구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 책은 바로 A Story About Best Friends. 친구에 대한 이야기지요. 아직까지 여섯 살인 음, 나에게는 마크가 가장 친한 친구데요또 친구도 많이 변하지요. 예, 그래도 항상 평생 동안 어릴 때 친구는 기억이 나는 것 같죠. 예, 이 베스트 프렌드에 관한 책 제가 블러스 맨부 가장 좋아하는 책입니다. 그 많은 동화책 중에서도요. 블라스맨 볼을 어릴 때 굉장히 많이 읽어 줬고 아이와 놀플레이도 많이 했고요 정말 예쁜 책인데요 호주 작가 분의 책인 것 같아 어, 책인 거로 알고 있어요 어, 지금도 가장 좋아하는 책으로 뽑으라면 이책 하나를 뽑을 수 있겠는데요 이 책하고 저는 Bringing Down the Moon이라는 두 책을 뽑아요. 이 책도 읽어드렸고 제가 소개해드렸고요. Bringing Down the Moon도 두더지 얘기도 다 소개해드렸습니다. 한번 관련 영상 보세요. 제가 좋아하는 책이라 초창기에 읽어드려서 음악도 없고 그렇지만 언젠간 다시 한번 다시 리셋해서 잘 읽어드리고 싶어요. 음 그리고 또아저 요! e s 이 책, 도 칼데카 은메달 탔네요. 아노상 탔는데요. 아주 심플한 책이면서, 억양 하나로, 요! 예스? 요! 예스! 이 정도로 억양 하나로 그리 없는 책입니다. 그러면, 그러면서도, 어, 친구에 관한 어떻게 아이들이 친하게 친구가 될수 있나. 말이 필요 없죠, 아이 때는. 그런 좋은 책두권 소개해드리고요. 마감할까 합니다. 어떠셨나요? 어, 이렇게 동화책 짧고 쉽고 재밌는 동화책 소개해드리고요. Daily Play English 아이와 놀이 영어 또 음, 지금 시작한 바로 From Head to Toe Idioms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재밌게 구독해서 봐주세요. Bye! Thanks!